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유용자산에 대한 서머리, 그 이론 서머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을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용자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한, 답해서 한 100문제 정도 될까요? 그, 노는 게. 어, 그만큼 이제, 그, 유용자산 쪽에서는 물어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어, 뭐, 감정평가사 또는 관세사, 뭐 회계사, 세무사, 그쪽에서도 일반적으로 보면 한두 문제 이상은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매번. 음, 음. 그만큼 제가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만 모아놔도 뭐 상당한 양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씩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는데 여기서 음, 여러가지 볼게 좀 많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지만 어, 중요한 파트이긴 해요. 재고자산과 더불어서 유용자산이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뭐 손을 놓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 좀, 어, 어렵다 싶은 부분도 없진 않을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제 생각엔. 음. 뭐, 제 생각일 뿐이에요. <웃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유용자산 쪽의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유용자산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보는데, 처음에 이제 일단 취득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봐요. 여기서 이제 취득과, 취득과 가액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취득 원가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자산 교환과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그리고 복구 충당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본화 금융병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사항들을 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취득원가가 어떻게 잡을 거냐 또는 거기서 에 나올 수 있는 손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 이제 보는 것들인데 보유 단계에서는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또는 뭐저 재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손상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처분인데 처분은 사실 이거하고 같아요. 보유단계와 그 다음에 취득원가 이두 개를 합해 놓은 게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하고 여기를 합해 놓은 문제들을 가지고 처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에서는 처분손익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분손익은 장부가액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부가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취득원가와 그 다음에 평가 거기에 따라서 장부가액이 결정이 되니까 결국은 처분이라는 건 취득과 보유에 대한 사항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취득에 대한 사항들을 일단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먼저 보면 취득의 일반 원칙 취득가에다 부대비용을 더한 게 취득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취득 관련된 즉 취득 활동과 관련된 직접 비용들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 관세 뭐 환급 불가능한 세금 이 관련 취득 관련 세금이 어떤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뭐 취득세 뭐 등록세 이런 것들이죠 취등록세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취득 원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들도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플이라든가 리베트 이 이런 것들이 이제 차감이 되겠죠 예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뭐 자산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어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 직접 관련된다는 거. 그게, 그래야지 취득 원가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유될 것을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이렇게.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거를 복구 비용에 대한 사항들, 을 복구 충당금,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취득 원가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취득에서 이제 좀, 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취득 원가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말 문제로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라든가, 이건 이제 새로운 시설에 대한 원가가 됐죠. 지금 취득한 자산이 아닌.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이건 뭐 광고 선전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이것도 마찬가지 유의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들을. 음. 그 다음에 관리 및 기타 일반 관자본과 얘네들은 뭐냐면 취득 활동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지수책이니까 당연히 취득 원가에 들어가지 않겠죠 예자 그래서 뭐 취득 원가 얘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 놓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취득과 관련된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음, 음 여기서 이제 일괄 구입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죠 일괄 구입은 토지하고 건물을 취득하는데 그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따른 금액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 구분되면 상관이 없어요. 구분되면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구분되지 않았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어, 그 토지는 얼마, 또는 건물은 얼마로 이제 기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거기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이 사용을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토지만 사용할 때. 토지만 사용할 때는 당연히 그 위에 있는 건물은 덤으로 산 거죠. 그거는 뭐냐면, 토지를 쓰기 위해서 건물을 산 거니까 당연히 토지 원가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원가에 들어가는 거고 일괄국의 원가가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는데 뭘로 나누냐 공정가액 비율로 나누자 공정가액이라는 게꼭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다르죠 공정가액이라는 건어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 즉 가격대를 어 예상을 했을 때요 정도의 가격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거래를 하다 보면 그거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가액은 실제 거래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차이가 안날 수도 있겠지 공정가액대로 그냥 우리가 거래를 하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10억 된대 그럼 10억이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거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지만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일괄구입 원가는 토지원가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건물 철거비용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토지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일괄구입에 따른 취득가액 당연히 토지원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돈 토지원가에 들어가고 근데 철거해서 폐자재가 나왔다. 그 폐자재를 통해서 어떤 수입이 발생하면 그거는 토지 원가에서 차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 이거는 이제 일괄구입과는 좀 다르죠. 어,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철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존 철거비는 기간 비용, 즉, 감가상을 다 끝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철거비가 새로운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엔 잘 나오진 않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물출자 같은 경우에는 어그 뭐야 그 출자를 할때 건물로 이제 출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현물출자 어 여기서 이제 이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현물출자로 현물출자 같은 경우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건 토지와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일괄 구입 그리고 토지원가. 건물의 원가에 대한 사항들을 볼때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한번 볼게요 어, 취득 원가에서 포함되는 경우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뭐 매입이나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종업원 급여 이런 것도 취득 원가에 이제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어, 취득과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지급한 수수료 이런 것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설치장소준비원가라든지 설치원가, 조립원가 얘네들은 설치준비, 즉 취득 과정에 있는 거죠 얘네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취득 원가 가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 이게 이제 아직 취득 과정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가 취득 과정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원가는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근데 거기에서 어~ 시험하는 어~ 정상 작동을 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뭐~ 시제품이 나왔더라 그래서 시제품을 팔았던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더라. 그러면 그거는, 어, 원가에서 차감이 된다. 그거. 그죠. 그래서 시제품의 순 매각 금액이에요. 팔고 거기에 대한 부수 비용이 있다면 그걸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 저기, 취득 원가에서 포함이 된, 아, 취득 원가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토지 원가 계산 시에 좀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유지보수 책임이 있는 진입도로의 개설비라든가 또는 적용공사비. 그 진입도로는 이제 도로 앞에 도로 만드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조경공사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있느냐 이 회사의 입장에서 회사가 있느냐 아니면은 회사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없고 뭐시 라든가 구에서 유지보수 책임이 있을 때그두 가지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임이 있는 경우 그두 번째 책임이 없는 경우로 봐서 책임이 있을 때는 여기서 이제 구축물로 이제 그걸 잡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내용 요수에 따라서 상각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를좀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그냥 토지로 보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각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유지보수 책임이 있을 때는 상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 어, 어떤 시점이 필요하겠죠? 그때까지 상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별도의 구축물로 처리를 하고 감가상각이란 걸 해줘야 된다 근데 얘는 감가상각이 필요 없죠 그렇죠? 유지보수 내가 안 하니까 됐죠 음. 자그 다음에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현물출자는 어, 유용자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에 공정가치를 한다 그 현물출자는 출자라는 건 돈을 주고 회사에 주식을 가져오는 걸 출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현물출자는 뭘로? 건물을 주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건물, 토지도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음, 우리가 이제 현물출자의 내용들을 좀 보면 음, 이제 회사하고 그 다음에 출자자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와 회사 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에서 얘가 현물을 주는 거예요 건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액면가액 5천원짜리 뭘 주는 거예요 주식을 주는 거죠 네, 주식을 줬어요 자 그랬을 때 회사 쪽에서 뭐가 들어오냐 일단 건물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주식이 어, 발행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건물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 건물가액을 어떻게 쓸 거냐? 요걸 이제, 어, 봐야 되겠죠? 어, 얼마에, 얼마에 금액으로 저기다 측정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 건물은 내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즉, 요거요거 요거. 여기에 대한 공정가치로 여기에 측정을 해가지고 건물가액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저 금액이 이제 건물 만 원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가 발행된 주식은 액면가액 5,000원짜리, 주식발행초화금 5,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어, 좀, 뭐, 기억, 어, 좀, 뭐, 기억을 해야 될 거라든가, 또는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 근데, 건물가액보다 만약에 이 주식에 대한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받았어요. 근데 건물이 뭐 시세가 만원 정도 한대. 근데 내가 걔한테 주식을 줬는데, 그 주식은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이에요. 실제로, 그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이 돼 그래서 딱봤더니 11,000원이야 그럼 내가 이걸 받고 11,000원짜리 주식을 주게 되면 건물은 얼마가 되느냐 그때는 1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 중에 더 명확한 걸 가지고 쓰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건물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건물의 공정가치라고 보세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증여라든가 기타 무상으로. 뭐, 이런, 이런 경우에는 주는 거 없이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증여 같은 경우가 아까 건물에 어떤 그 출자하고 봤을 때, 어, 투자자가 뭐냐면 얘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받아가는 거 없이. 그죠? 예.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그냥 건물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준게 없으니까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가격 어떻게 할 거냐. 이기서 측정할 게 적을 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의 공정가치로 이제 하겠죠.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자산 수준이익으로 이제 계산하게 됐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어, 수중 증여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다 알고 있는 사상들이니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자산 교환과 관련된 상황들을 좀 볼게요 자산 교환 헷갈리지 말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자, 자산 자 교환에서 취득 원가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할 를때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하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개는 나뉘죠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뭐죠 그리고 거기에서 현금 지급액이라든가 또는 수취액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주면 취득 원가가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제 좀 잠깐 보면 차변 쪽에 뭐가 들어오냐. 여기 첫번째 경우에는 현금을, 어, 내가 지급을 했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내가 준 거, 거기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한 게 이제 들어오게 되겠고, 이제 내가 주는 거는 구자산, 내가 가지고 있던 구자산이 되겠죠.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되겠지.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겠죠? 그리고 그 차이만큼을 뭘로? 처분 이익으로 계산 또는 처분 손실이 될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 요걸좀 보면 공정가치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그럼 여기서 현금을 얼마나 주고 받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돼요. 여기서 이 공식을 보면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다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현금 지급액이 있잖아. 여기서 공, 제공한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지급액이 새로운 자산의 취득원가가 되는데 이 현금지급액 있잖아요. 이거 양쪽에 있잖아. 그럼 얘를 빼버리면 이걸 빼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요거 이거 차이가 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 현금이 빠져버리잖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분손익은 여기 요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잘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현금을 어떻게 주고받냐, 그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번째는 현금을 받았을 때를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지급한 경우죠. 자, 받았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현금 수액을 빼죠.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당연히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익 장부에 계산되는 금액이 나갈 테고. 그 다음에 현금이 어떻게 되죠? 들어오겠죠? 어, 현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처분이 이렇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보세요. 아까 봤던 내용대로 보면, 자, 둘은 똑같다그랬어요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의 합계는 여기 있는 금액의 합계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 합계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빼기 현금수치액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현금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얘하고 똑같대. 그럼 여기서 보면 얘하고 얘가 없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처분손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현금을 어떻게 주고받느냐 의미가 없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실질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사업자 실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취득원가 어떻게 되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현금 지급액, 현금 수치액이 있을 때. 그럼 회계처리를 잠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 제공한 자산. 내가 만약에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더한 게 새로운 자산이 되겠죠. 어, 나간 자산은 당연히, 어, 내 자산의 장부가액이 될 테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에요. 자, 그리고, 돈을 줬으니까 현금도 같이 나갈 거예요. 자, 보면, 양쪽이 똑같은 금액이 돼요. 그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여기서는 처분 손익이 안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처분 손익이 안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이, 현금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시도 원가가 될 테고 재원자세 장부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현금을 받겠죠? 음, 현금이 들어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양쪽이 똑같은 거니까 이걸 더한 거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금액이 된다 그래서 처분손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산교환의 상황 어, 잘 이해를 하세요 자산교환 별거 아니에요 사업자 실질이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이 회사에서 음, 뭘 주냐 어, 10만원 짜리 기계를 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쪽으로 8만원 짜리 기계를 줘요 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쪽에서는 10만원 짜리 주는데 이쪽에서는 8만원 짜리 줘. 얘는 8만원 짜리 받고 10만원 주고 얘는 8만원 짜리를 주고 10만원 짜리 받아요 이쪽엔는 득이고 이쪽은 실이잖아 이런 거래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얘가 10만원짜리를 받는데 대신에 8만원짜리 주면서 2만원을 같이 얹혀줄 거야. 그죠? 등가교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거래라는 건. 그죠? 그럼 얘는 얼마짜리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8만원짜리 들고 온 거잖아. 그죠? 예. 거기다 2만원 얹혀가지고. 현금하고 8만원짜리 들고 온 거예요. 얘는 얼마? 10만원짜리 들고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럼 취득 원가는 당연히 얘는 8만원짜리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쪽에서는 얼마가 될까요? 최도 마찬가지. 가져온 게 되겠지, 뭐. 그죠? 10만원짜리가 되겠죠? 예. 자기꺼 8만원짜리하고 2만원 얹혀가지고, 어 그걸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취득원가를 보시면, 제공한 게 이거죠? 얘가 제공한 거. 그죠? 10만원에서 현금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 빼면 요 놈이 나오겠지. 결과적으로 보면, 얘 등가교환이 되니까. 그죠? 예. 요 놈하고, 요 놈. 이놈.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럼 이걸 이제 보면, A는 B 플러스 2만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이 회사가, 이 회사가 가져온 건뭘 가져왔어요? B를 가져왔잖아. 그럼 이걸 B로 풀어보면, A, 마이너스 2만 원이 되겠네. 이 A가 제공한 자산. 그죠? 거기다가 현금 받은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봤대요. 이쪽을 볼까요? 자, 이쪽 입자에서 보면, 이건 이제 A로 볼게요. 이것 B. 10만 원이 치도 원가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얘는 등가 교환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뭘 가져왔냐? 저 A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럼 A의 취득 원가. 여기서 는 바로 나오네. 그러면 요게 취득 원가 가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제공한 자산 B. 그다다 플러스 2만 원 현금 준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한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에다가 현금지급해 그래서 우리가 취득원가를 이렇게 외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어. 이거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공정가치가 이렇게 등가교환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공정가치가 막 다르더라 이렇게 어,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할게 공정가치가 여기서 준 거는 9만원이라고 나왔어 근데 여기서 지급한 거는 8만원짜리 공정가치에다가 2만원을 얹혀줬대요 자, 이런 상황 일단 어떻게 될까? 등가 교환이 안 되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뭘로 보냐면 여기 공정 가치 8만 원이나 그다음에 여기 9만 원의 공정 가치 둘 중에 하나는 공정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요거를 명확하지 않은 걸로 봐. 여기서 명확한 건 이걸로 보자는 거야. 이걸로. 그럼 결국 얘가 가져온 건 얼마짜리를 가져온 거다. 10만 원짜리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어, 문제에서 두 개의 공정가치가 이렇게 등가교환이 안 되는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 꼭 단서를 제시해 주게 돼 있어 어디가 더 명확하다 이렇게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쪽은 지워버리면 돼요 그쪽의 공정가치 무시해 버리라는 얘기야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보게 될 거야 어쨌든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정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죠 이연수익법과 원가차감법이라는 게 있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원가차감법에서는 정부보조금을 빼는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면서 상각이 되죠 저게 이제 같이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연수익법은 어떻게 하죠? 이현수익이라는 걸로 계산하죠 그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이연수익은 어떻게 나중에 앞으로 가면서 수익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죠 마치 부채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그죠 그게 이제 이연수익법이죠자 그럼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여기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어 1년 2년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 처음에 이연수익법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볼게요 전체 금액을 다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걸로 감가상각을 쭉 하는 거야 처음에 만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보조금 5,000원 받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내용수 5년이고 잔존가치 없다 그러면 첫 번째 감가상각은 8,000원이 될 거야 그렇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 마찬가지 어, 아니, 첫 번째 감가상각 후의 금액이 8,000원 두 번째 마찬가지 6,000원이 되겠죠 2,000원씩 상각이 되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실지급액 어, 만원 중에서 5,000원의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는 5,000원 내가 부담했다면 5,000원의 실지급액이 되겠죠 그걸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1 0원씩 상각이 되겠네 그죠 오년 동안 상각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4,000원 3,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에 보조금 받은 게 5,000원이에요 그럼 처음에 보조금 잔액은 5,000원이 있겠지 자 그러면 그 보조금 잔액을 어떻게 해?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뒤, 그 다음에 2년 뒤 이렇게 점점 보조금 잔액은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으로 대체를 하면서 생각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생각이 돼요. 그 금액은 똑같이 되는 거야자 그러면 그게 이제 표시가 될때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이 방법을 썼을 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연수익법이죠이방법 썼을 때8 0 0 0 원이 어떻게 표시가 되나 봤더니 자산 어쨌든 만 원짜리 주고 샀어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첫 번째 감가상각 누계 2,000 원을 계산을 했어. 그죠그 다음에 남은 금액 8,000 원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거야. 그죠 일단 8,000 원의 감가상, 아 저기 봐 장부가 여이 표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연 수익 이걸 이제 반대편에 이제 표시를 하겠다, 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 밑에 있는 어,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표시가 되나볼까요 자, 여기서는 자산 만원짜리 사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서 강카상금 2개에 2천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부보정을 빼는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빼서 4 0원이 여기 이제 표시되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얘도 이렇게 해서 4 0 0 0원이 표시가 돼. 그죠? 음. 그래서 위에 있는 방식과 밑에 있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은 어떻게 보면 똑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데, 일단 장부가액은 다르게 표시가 돼요. 여기서 장부가액과 여기서 장부가액이 다르게 표시가 되죠, 일단. 음. 그거는 좀 차이점이 있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처음에 취득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했을까? 위에 있는 방식과 밑에 있는 방식을 봤을 때 처음에 취득했을 때 위에서는 이 이연 수익을 뭘로 부채로 잡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을 때 보조금 전체를. 그래서 자산 만원짜리 취득하고 보조금 전체를 이연 수익으로 처리했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그거를 자산 만원 을 계상을 하고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여기가 뭐냐면 원가 차감법이고 여기가 이연수익법이에요 그죠? 원가스 차감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연수익법일 때를 보면 회계리를 볼게요. 저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일단 강가상각이라고 하겠죠. 그럼 강가상각 누구액이 이만큼 늘어나요, 일단. 그 다음에 처음에 있던 이연수익 5천원. 그거를 그 중에 일부, 즉 5년 동안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인 천원을 수익으로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럼 결국 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겠네. 그쵸? 그래서 죠그 이렇게 해서 결국 잔액은 이렇게 남게 되는게 첫번째 2연수익법이에요. 그러면 결국 손익계산사에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 손익계산사에는 수익과 비용이 동시에 나오겠죠. 그래서 수익은 여기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비용은 감가상압비가 비용이 나올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상되는 방법이 뭐냐면 2연수익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쪽에 자산차감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차감법에서는 첫 번째 강가상합비를 계산을 해요. 자, 근데 그 강가상합비가 어, 얼마냐? 누계액인 2,000원이 아니라 누계액인 2,000원이 제 계산이 돼요. 2,000원이 아니라 강가상합비 금액은 1,000원이 계산이 돼요. 대신에 뭐냐? 처음에 있던 5,000원의 보조금 있죠? 이게 이제 중간에 상각이 돼. 그래서 보조금은 4,000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에 장부가액을 표시하겠다. 그럼 여기서는 손익계산서 위에처럼 보면, 여기는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만 1,000원에 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것만 1,000원에 잡혀요. 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산차감법이죠. 그래서 이연수익법과 자산차감법. 차이점은 장부가액이 다르게 표시가 될수 있는데, 단기 손익은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냐? 뭐, 감가상은누계액누계액은 차이점 없죠. 똑같이 2,000원이에요. 그리고, 음. 근데 이 보조금이, 어, 보조금이 표시되는 방법이 차이점이 있죠. 어, 여기서는 자산 차감하는 방법, 여기서는 부채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됐죠. 음. 자, 그래서 이쪽을 이연수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산차감법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원가차감법 똑같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정보조금에 대한 상황이에요. 정보조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대부분 풀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충당금. 복구충당금은 아까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한 사항들을 볼때 이제 봤었죠. 나중에 복구가 예상이 될때그 예상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만큼을 취득 원가로 계산하는 걸 복구충당금이라고 그러죠. 복구충당금은 일반적인 취득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 원래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에서 그 다음에 복구 예상액의 현재 가치만큼을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하죠. 그리고 단기의 비용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하고 그 다음에 그 복구충당금을 전입하는 금액. 나중에는 복구되는 그 예상인 만큼 쌓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비용으로 쌓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복구충당금과 관련된 사항들, 즉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사용을 하더라.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자산가액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일단 매입가액이 있겠고. 어, 최종적으로 복구가 되는 시점의 복구 예상액. 그거를 이제 여기서 충당금으로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만큼을. 그럼 현재 가치로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이자 요소라는 얘기예요. 그죠? 음. 그래서 복구 예상액, 복구비 예상액의 현재 가치만큼을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두 개를 합해서 유형자산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을 이제 계산하겠죠. 저 전체 금액으로 감가상각비. 잔중 가치만큼 자그 다음에 이제 충당금 저 설정 얘기죠 저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할까요 저거를 예상인 만큼 쌓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충당금을 전입을 이렇게 쭉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차이번가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이 차이번가가 기중의 비용으로 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차이번가는 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가하겠죠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냐면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자비용 속격이죠. 그걸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복구 예상액만큼 충당금이 쌓여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구가 될때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제 복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충당금만큼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복구시에 그 실제 복구비와 그 다음에 복구비 예상액만큼의 차이가 발생이 되겠죠. 그랬을 때그 차이가 적거나 또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 충당금보다 적거나 충당금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충당금보다 많으면 돈을 더 써야 되는 거고 충당금보다 적으면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환입이라든가 또는 손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손실은 비용이 되겠고요 환입은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나 비용이 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복구 관련 사항이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자본화 금융 비용에 대한 사항들을 볼게요 자본화 금융 비용은 어.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그 취득에 따른 뭐가 들어가냐? 어, 저기 봐. 그어 차입 차이백. 차입액. 차입액에 들어가고 그 차입액에 대한 이자 비용. 그거를 자산으로 바꾸는 걸 자본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본화 과정에서는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 자본화에서는 일정한 어저 순서를 가지고 좀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지출액에 대한 평균을 먼저 구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게 먼저 자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평균값이. 그다음에 특정 차입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 이자율. 일반 차입금이두개 이상일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섞어야 되는 거죠. 가중평균 이자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화 이자 비용을 이제 계산해서 그걸로 자산가에게 포함을 시키면 된다. 이게 이제 자본화 과정이에요. 자, 내용을 좀 보면 그림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쪽에서는. 물론 문제를 풀때 계속 볼 거야. 이 그림은. 자, 지출액의 평균. 처음에, 뭐 여기서 이제 숫자는 임의로 정한 거예요. 7월 1일 날 3천원만큼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추가로 6천원이 지출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번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냐 그걸 찾는 거죠 그게 이제 평균 지출액 개념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 3 0 0만이 나오는데 아 3천원이 나오는데 그 3천원은 9천원은 3개월 동안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천원은 3개월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두 개를 합하면 가중평균된 어, 금액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평균적으로 3,000원 들어갔다. 이런 의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 지출 평균에 대한 금액 구하는 방식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기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냐 그걸 찾는 거야. 그 평준화 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특정 차익금의 이제 평균을 이제 구하는 거죠. 특정 차익금도 마찬가지. 차입을 하는 기간이 꼭 1월 1일날 리스트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7월 1일날 만약에 2천원 만큼 차입을 했더라. 그러면 그게 단기에 얼마나 그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똑같이 계산해 보면 돼요. 그래서 1000원이 나오는데 그 1000원은 2 0원이 6개월 동안 들어가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1년 동안을 보면 1000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겠다. 자 이게 이제 1번하고 2번을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일반 차입금을 얼마나 갖다 썼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섞어 보면 총 지출액의 평균이 3천인데 거기에서 천만큼은 특정 차입금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2천은 일반, 일반 차입금 갖다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 차입금 갖다 쓴건 특정 차입금 이자율 곱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게 자본화 이자율인데 가중평균 이자율이죠 그죠 자본화 이자율 또는 가중평균 이자율인데 일반 차입금에 대한 평균적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걸 계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 나오겠죠 그 이자비용이 자본화 대상 이자비용이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야 근데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특정 차입금은 그 건물을 위해서만 차입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율 거기에 대한 이자율 자료가 나오면 그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거는 무조건 거, 얘는 공사에만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구할 때는 가중평균된 이자율을 구해야 된다. 어떤 건 10%짜리, 어떤 건 5%짜리, 어떤 건 20%짜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금액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공사에, 그죠 그러니까 이 자본화 이자율을 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자본화 이자율을 구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의 자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차입금이 있었어요 이번에 일반 차입금 이건 특정 차입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b라는 또 차입금이 있었다 얘도 일반 차입금이에요 근데 a라는 차입금은 9월 1일 날 6천원을 빌렸대요 그 다음에 b라는 차입금은 5월 1일 날 6천원을 빌렸대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를 빌렸는지 그걸 계산해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월 1일 날 평균을 내 보니까 2천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6천원이 4개월 동안 그, 래서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00원. 자, B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000원 나오더래요. 6,000원을 8개월 동안, 12개월 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A 차입금의 평균 차입액이 되고, B 차입금의 평균 차입액이 돼요. 그죠? 자, 계산할 방법을 알았네. 그러면, 평균 차입액 해서, A 차입금의 평균 차입액은 1년 동안 의 평균 차입을 보니까, 2,000원이 되는 거고, B는 4,0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차입액의 합계가 일단 6,000원인 상태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을 A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B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을라고 7%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A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B에 대한 이자 비용도 나오고 A는 200원, B는 280원이 나와요. 자, 그두개 합계를 내면 480원이 되겠죠. 자, 이제 이두 개를 섞으면 돼요. 그래서 평균 차입액 총액과 그다음에 이자 비용 총액을 가지고 이자율을 찾으면 그게 뭐냐면 자본화 이자율로 어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A 차입금 6,000원의 평균적인 어, 차입액 중에서 2,000원만큼을 공사에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이 중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2,000원에다가 적용할 이자율은 요 이자율로 적용을 해라 이거예요. 여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그게 일반 차익금 중에서 자본화 대상이 되는 이자비용이 되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게 아마, 어, 뭐 8%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8%를 여기다 적용하라 이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자본화 금융비용. 자본화 금융비용도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 어, 의외로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진 않은데, 어, 문제가 일단 커요, 저게. 왜냐면 말을 많이 해, 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큰데 그래서 좀 어~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딱 보기에도 그죠 그렇 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이제 보유에 대한 사항들을 볼게요 보유에서 감가상각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회계 원리와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감가상각비를 일일이 다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자두 번째 재평가 그다음에 손상에 대한 사항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재평가는 거의 매번 나오다시피 하고 손상도 마찬가지예요 재평가 와 손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의 문화수도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 자, 일단 재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먼저 볼까요? 이 유용 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재평가는 원가 유용 자산의 평가 방법은 원가법 또는 재평가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죠. 원가법은 그냥 어뭐 감가 상을한후의 금액으로 그냥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득 원가로 계산하든지. 그게 원가법이죠. 자, 그래서 평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자, 만약에 재평가를 한다면 재평가 시에 어,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비례적 수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장부가입법이 있어요. 이거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가 시에 손익을 가지고 처리할 때이 평가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평가감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평가증이 나올 때는 기타포가손익인데 그 전에 평가손실이 있었다면 그 금액의, 금액의 한도까지는 단기손익으로 평가이익으로 계산을 한다. 반대로 또 평가감이 생겼다. 그러면 단기손익인데 그 전에 기타포가손익, 평가증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걸 먼저 감소시켜라. 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그재평가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이제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처문시에 대체하는 방법이 있죠. 이두 가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서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지, 아 그건 이렇게 했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나야 돼요. 네. 만약에 안 나면 다시 어, 이론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자, 여기서, 어, 눈으로만 잠깐 볼게요. 평가 시에 이제 하는 방법. 평가 시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그랬죠 어, 총 장부가액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비례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천 원짜리를 이제 사가지고 왔고, 그게 이제, 육백 원으로 일단은 감가상각을, 감가상각이 됐다고 봅시다.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을 육백 원만, 아, 400원만큼 해서 육백 원이 됐어요. 그 자산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평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천 원짜리 자산이 감가상각이 되면 그만큼, 어, 떨어지겠죠. 음, 예. 그래서, 어, 400원 만큼 떨어져가지고 6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을 거야.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제 900원짜리로 재평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재평가를 하는데 그 재평가되는 금액이 이제 900원이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방법은 총 장부가액을 바꾸는 방법인데 그 600원짜리를 900원짜리 취득원가의 자산처럼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900원이 되는 거죠? 900원짜리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바꾸냐, 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만큼 강과상관 누계액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1 0 0원이고 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부가액은 육백 원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겠죠? 그걸 이제 구백 원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어, 회계처리 내용을 잠깐 보면 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계액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누계액 400원, 그 다음에 취득원가 천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를 뭐냐면 취득원가 900원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음, 강가상각 누계액 없이.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쓰게 되면 총장부가액을 바꾸는 방법 쓰게 되면 강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전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려면 어떤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강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없어지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강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기록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을 볼까? 1,000원짜리였는데 900원짜리 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유형자산도 없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뺀 거예요. 대변책에 기록하면 유형자산이 빠지겠지. 그리고 그 차이만큼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그죠 결국 기타포괄손익은 300, 즉 600에서 900까지 간. 그 300의 차이가 기타포괄손익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기타포괄손익은 어디? 여기 이제 자본 쪽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건 쓰지 않았지만. 자본 쪽에 기타 포괄손이 누구에게 이제 기록이 되겠죠, 얘가. 그죠? 음. 자, 이게 첫 번째, 총 장부가액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비례적으로 수하는 방법을 볼게요. 그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비례적으로 수하는 방법은 저 모양을 그대로 돋보기를 보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단 장부가액이 600에서 900으로 어떻게 되면 1.5배가 늘어났죠? 그러면 감가상각 두 개액도 마찬가지 1.5배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일단 감가상각 두 개액을 200만큼, 즉 지금 현재 400인데 그걸 600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1.5배. 그래서 200만큼 늘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60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용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1,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죠 근데 이게 900과 600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1,500이 되겠죠? 그럼 여기 유용자산 1,500원짜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용자산을 500원 늘려가지고 1,500원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차이를 기타 포괄손익은 1,000원. 어쨌든 기타 포괄손익은 300만큼 똑같이 나가요. 물론 여기에 이제 또 기록이 되겠지. 자본 쪽에.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비례적으수저하는 방법이에요. 비례적으수저하는 방법은 몇 배가 늘었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몇 배는 요거, 요거, 요거를 요걸로 나누면 되죠. 900을 600으로 나누면 그게 배수가 나올 테니까. 이게 이제 어, 비례적 수정법이다. 일단 어, 재평가를 하는 시점에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봤어요 우리가 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봐야 되는 게 재평가손익의 이제 처리 방법 재평가손익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죠 뭐 삼각자산을 대상으로 한, 하, 어, 해도 되지만 비삼각자산을 가지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음. 처음에 저만큼 증가하게 되면 저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단기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제 적어 보면 저금액이 기타 포괄로 이제 기록이 될 거야. 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떨어졌을 때 포괄손익계산서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 먼저 그 전에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이 먼저 감소하고요. 그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다면 단기 손실이 된다. 그래서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죠이 음. 포괄손익은 여기하고 여기 전체 금액이 되겠죠, 얘는. 자, 그리고 다시 증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인식됐던 단기손익만큼이 단기의 수익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증가하게 되면 기타 포괄손익이 늘어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처분을 했다고 할게요. 얘를 가지고 처분을 했어요. 지금 현재 기타포괄손익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음. 자, 그러면 어, 여기다 이제 숫자를 좀 적어보면 천원, 지금 현재 평가는 천원짜리로 되어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이제 400원이었다. 처음에 취득했을 때 400원짜리였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타포괄손익으로 있는 금액, 즉 평가이익, 재평가 이익금으로 되어있는 금액은 지금 600원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음. 자, 그거를 6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부에는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걔를 6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일단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 하세요. 1000원짜리 600원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분 손실 400원이 나오겠네. 그죠? 일단. 자 그러면 이 처분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하고 나면 자산이 일단 빠져나갔겠죠. 그죠? 그러면 그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의 의미 어디에 남아있냐면 기타포괄손익에 남아있단 말이야. 기타포괄손익은 그 자본 쪽에 기타 포갈 손익 누개 있죠? 그 개가 있는데, 개는 미실현 손익이야. 근데 팔리면 실현이 된 거거든요, 저게. 그죠? 그러면 이제 실현 손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 재평가 이여금은 어떻게 돼야 될까? 실현됐으니까 수익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익 이여금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수익으로 바로 가진 않고 이익 이여금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평가 이여금에 대한 처리를 할때 처분이 될때잘기억 하세요. 처분될때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이 될때 일단 재평가 잉여금 생각하지 말고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 하세요 그럼 처분 손실이 나오겠지 일단 여기서는 자그 다음에 남아있는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금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회계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재평가 잉여금 즉 기타포괄손익이거든요 저게 없어지면서 이익금이 생기는 거야 이두 개의 회계처리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보유 시의 재평가 잉여금의 처리인데 이 보유라는 건 어떤 거냐 가지고 있는 당시, 그죠 가지고 있을 때 재평가잉여금이 발생을 했어. 자, 근데 그 재평가잉여금을 처분될 때 저렇게 아까처럼 이익험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사용하면서 넘길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죠. 있 음, 처음에 이제 감가상각차산이라고 할게요. 음. 그리고 그걸 이제 재평가를 했어요. 공정가치 저만큼. 그러면 저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겠죠. 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감가상각을 했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두 가지 기존에 남아있던 요 기타 포가 손익 요걸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이 기타 포가 손익 계속 남아있는 상태요 지금 여기는 그래서 적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만약에 재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 이렇게 강가 상각을 계속 유지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평가이여금에 대체 금액, 즉, 이익이어금 대체 금액은 요금액과 요금액의 차이를 재평가 이익금으로, 아, 재평가 이익금을 이익으로 넘겨줘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구할 때는 기존에 있었던 이 재평가 이익금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잔여기간 동안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체 금액이 돼요. 재 평가 여금의 대체는 어 재평가된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그다음에 재평가되지 않았을 때 감가상각비 차이만큼 재평가 잉여금의 대체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을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이 이제 대체가 되는데 음, 요게 이제 이 금액으로 대체가 돼요. 그럼 결국 잔액은 얼마가 남을까요? 기타 포괄 손익에 남아 있는 것 기타 포괄 손익 중에 그중 일부를 이익으로 넘겨 볼수 있으니까 남아 있는 기타 포괄 손익은 요만큼 남아 있겠네. 그죠? 이게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여기다 이제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어, 여기 이제 천원이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한 후에 금액이 7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400그 다음에 200이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년도에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 가 나오겠죠. 어,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요요 대체액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 200원 이익이 200원 이렇게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두 개의 회계처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이 기업을 대체하는 회계처리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이 아닌 처분시에 대체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그때는 처분할 때까지 가면 놔두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고 끝나는 거야 잔액은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그렇죠? 이게 처분시에 대체하는 방법이죠 그두 가지 방법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재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봤고요. 음, 자, 이번에 이제 자산 손상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산 손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죠. 예. 여긴 재평가하고 좀 구분해서 잘좀 기억을 해 놔야 돼요. 자산 손상에서는 먼저 손상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부가액하고 그다음에 회수 가능가액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회수 가능가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가치하고 순공정가치와의 그, 큰 금액이 회수 가능가액이 되고, 그걸 비교했을 때, 장부가액이 더 크게 되면, 지금 장부의 회수 가능가액보다, 장부가액이 더 크게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만큼 손상이 발생한 거고, 반대 상황일 때는 손상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회계처리가 따로 필요 없겠죠.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가. 자, 그리고 사용가치는 미래 현금으로 인해 현재가치, 즉 내가 계속 썼을 때, 거기에 대한 그 현재가치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순군정가치는 지금 팔았을 때,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상시에 이제 회계처리를 보면 단기손익으로 이제 처리를 하죠 손상차손에 대해서 근데 재평가된 자산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제 처리한다 그렇죠 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그 전에 그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이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어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얘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손상차손은 단기손실이나 또는 어 환입이 됐을 때는 단기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손상되지 않았을 때에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가 있다는 거좀기억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손상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취득을 저렇게 했고, 저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후에 장부가액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손상이 발생되면, 회수 가능가액이 저보다 떨어졌을 때를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손상이 발생하는 거고, 손상 차손을 인식하게 되면 단기 손익으로 이제 처리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 그 회수 가능가액을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겠죠. 어. 그러면 이만큼 감가상압비 계산이 되면 여기에 이제 장부가액이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환입이 됐다 그러면 그 환입이 되는 시점에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가액을 먼저 구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한도가 되니까 환입은 회수관왕가액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환입은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입의 한도를 찾아, 찾기 위해서 이걸 꼭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환입액을 물어본다 그러면 환입되는 시점에 장부가액을 먼저 찾아놓고 보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여기다 이제 숫자를 좀 적어보면, 처음에 천 원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팔백 원, 음, 감가상관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회수관한 가액이 400원 떨어졌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 재무제표 표시가 이런 식으로 나, 나오겠죠? 그래서, 유용자산 천 원과, 그 다음에, 감가상관 누계 이 200원. 위에서 200원. 그 다음에, 손상차 손 누계액이 400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개가 빠진 후의 금액이 이제 400원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400원이 기록이 되는 거. 자그 다음에 이제 회수가능가액이 이제 700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 환도가 이제 600원이었다. 그리고 저걸 가지고 어, 상각을 했더니 300원에 지금 장부가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도까지만 이제 환입이 되겠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나 처음에 취득했던 유형 자산 1,000원짜리 그 다음에 감가상각 두개액은 얼마? 그전에 이제 200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익이 있었는데 300원이 된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가상각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비 금액이 여기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300원이 이제 기록이 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감가상각 누계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손상차손 누계익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보면 300원에서 600원으로 이제 뭐냐면 환입이 돼요. 그죠그 환입이 되게 되면 그만큼 손상차손 누계익도 줄어들겠죠? 그 전에 손상 차손 두 개액이 사라질 테니까. 자, 그래서, 어, 그 전에 있었던 손상 차손 액만큼, 어, 손상 차손 된 금액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손상 차손 두 개액에 대해서는, 어,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음, 이, 아까, 아까, 요 위에 있을 때는 300원 만큼 이렇게 환입이 될 거예요. 그죠? 300원 만큼 환입이 되면 손상 차손 두 개액, 요 금액이, 금액이 이제, 어, 사라지고, 얼마가 될까요? 나머지, 100원이 이렇게 남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600원의 금액이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됐겠죠. 그 전에 이제 400원에 손창사는 두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만약에 환입이 됐다면, 그러면 300원이 없어지고 100원이 남아가지고 600원이 기록이 됐을 거야. 자, 근데 만약에 회수 가능 가격이 여기서 밑으로 떨어졌다면, 즉, 450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다면 당연히, 이 환입액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손상 차손두계액은 300원에서 450원 만큼, 이만큼 이제 사라질 거야. 그 전에 400원에서. 그럼 150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250원이 남아있겠고, 그래서 여기서 300원, 250원 빼고 나면 450원이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이제 되겠네. 그죠? 음. 자, 손상 차손이 되고, 그 다음에 환입이 되는 상황, 그거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환입이 될때 만약에 여기까지 환입이 됐다면 손상차손 누계액은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 처음에 400원이 있었고요, 여기. 그 중에서 여기까지 이제 환입이 됐다면 300하고 600의 차이만큼 300원만큼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그때는 100원이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남아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여기 이제 400원이 있었는데 한입을 얼마를 했냐? 이만큼을 했대요, 150원. 그러면 250원이 남아있겠네요. 그래서 250원 남아있고, 그다음에 장부가액은 이걸로 이제 표시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장부가액이 이걸로 표시가 되지만,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장부가액이 이걸로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수 가능 가액이 한도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그 손상이 될 때도 그전에 재평가된 금액이 있다면 재평가된 자산에 대한 손상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처음에 저렇게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 장부가 이렇게 됐다 자 근데 공정가치가 저렇게 증가해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이여금이 있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럼 장부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손상이 발생한 거야 회수 가능가인 만큼 떨어졌대요. 얘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기타 포괄손익 그 전에 있었던 기타 포괄손익을 감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기 손실인 손상차손 금액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만큼의 손상이 발생을 했지만 단기 손익으로 단기 손실로 기록되는 금액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죠? 그렇죠? 어. 재평가된 자산에 대한 손상도 꼭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어. 그래서 이렇게 손상에 대한 사항들을 받고 그 다음에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이라는 게또 나오죠. 현금 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은 일종의 그 사업부에 대한 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사업부 안에는 공장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는 뭐 영업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가 손상이 됐을 때 어떻게 손상에 대한 처리를 할 거냐. 그래서 거기서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죠. 처음에 일단 그 안에 영업권이 있다면 영업권을 먼저 감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금액이에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공정가치 아니에요. 저거. 그래서 비례해서 배부를 한다. 그 어, 내용을 보면 물론 문제에서 이제 보겠지만 뒤에서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한 손상. 손상 전에 현금 창출 단위가 저렇게 있었다고 할게요. 건물,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영업권. 이 하나의 어떤 사업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업부 전체에 대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첫 번째로 영업권을 먼저 1차로 손상을 해요. 물론 영업권 금액 100% 한도까지. 그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더라. 그러면 건물과 기계를 가지고 이제 손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장부가액 비율로 손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나면, 어, 손상 후에, 어,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한, 어, 그, 장부가액이 나오겠죠. 여기서 1차 손상으로도 모자르면 이영업권의 금액은 이제 없을 거예요. 여기는. 그죠? 다 손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뒤에 이제 건물과, 기계에 대한 장부가액 비율로 손상된 후의 금액이 남아있겠지. 이게 이제 뒤에 문제 들어가서 또 이제 숫자를 보고, 어, 계산을 해보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손상에 대한 사항이에요. 자, 어, 유용자산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취득,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고, 처분은 어차피 취득과 보유의 합, 음, 합계 문제, 그러니까 섞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처분에 대해서는 취득과 보유에 대한 사항만 잘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게 투자 부동산에 대한 사항들을 좀 볼게요. 이 투자 부동산이 이제 유형자산 쪽에서 이제 쪼개져 나온 규정인데 사실은 어, 시세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투자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에 대한 구분에 대한 내용들 먼저 투자 부동산인 경우와 투자 부동산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인 경우 어떤 것들이 있냐?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 내에 판매하기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이거는 재고자산에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세 차익이라는 건 우리가 상품을 사다가 팔아도 시세 차익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영업 활동이잖아요. 거기서 그 상품을 뭐라 그러면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하거든. 그죠? 근데 그 영업 활동 이해 활동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면 그게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것도 투자 부동산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기가 쓸지 아니면 이걸 시세차익 목적으로 팔지 아니면 임대를 해주려고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을 이제 분류를 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직접 소유하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운용리스로제공한다는 임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 투자 부동산이 될수 있다. 금융리스로 보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리스 이용자예요. 그 다음에 리스 회사로부터 금융리스로 그 자산을 가져온 거야. 금융리스로 가져오게 되면 자기가 취득한 거예요. 금융리스 방식으로 만약에 리스를 해준 회사는 그 자산을 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은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운용리스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 투자부동산이 될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의 투자 부동산을 쓰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면 당연히 투자 부동산이 되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이 아닌 경우. 첫 번째, 정사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이거는 재고자산이라고 그랬죠. 음, 그 다음에 뭐, 이를 위해서 건설 개발 중인 거. 마찬가지 재고자산이 될수 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해서 건설 개발 중. 이거는 내 거, 내 자산이 아니죠. 어, 제3자를 위해서 건설 개발한다는 얘기는 다 지어주면 걔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투자도 될수 없고 그 다음에 자가사용 부동산 이거는 뭐냐면 유용자산이에요 자기가 쓰는 자산 유용자산에 들어간다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 또는 개발한 후에 자기가 쓰려고 한다 또는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다 다 자가사용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종업원이 거기에서 종업원의 어떤 그 기숙사로 건물을 제공을 해줬는데 제3자한테 제공해줬을 때그 건물이 만약에 임대로 100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근데 종업원한테 그 임대를 해주고 1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 부동산을 분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가로치는 내용이.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시장가격을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는 어, 상관하지 않겠다. 즉 네가 쓰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융리스를 제공한, 이건 이제 리스 회사를 얘기 하는 거죠. 리스 회사는 금융리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 물건을 판 거니까 자기 자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투자부동산은 분류할 수가 없는 거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게 이제 투자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서 이제 보면, 제 3자한테, 즉, 우리가 종업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는 건데, 제 3자한테 만약에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만약에 얻었다. 임대수익을. 그죠? 렇 만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얻었다. 그럼 이거는 투자부동산 맞아요. 근데 그 임대를 해준 대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었더라. 그렇다면 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투자부동산을 할수 없다는 얘기즉 똑같은 임대 수익을 받더라도. 그거는 네가 쓰고 네 회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어, 투자부동산의 인식에 대한 사항들 인식이라는 건 처음에 투자부동산을 어, 재무제표에 다 넣을 는넣때 이제 인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래 원가를 포함한 원가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공정한치 측정을 할수 있죠 그래서 투자부동산은 두 가지 방법을 쓸수 있어요 원가 모형하고 공정한치 모형을 쓸수 있다 재평가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어,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모형은 뭐냐 어, 최초 인식을 하고 그 그 인식된 자산을, 뭐, 토지라면, 취득 원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건물, 감가상각 자산이라면, 감가상각 한 후의 금액으로 쭉, 어, 기록하고 있으면, 그게 원가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공정가치 모형은 평가, 즉, 공정가치로 평가를 계속해서 옮기는 거죠. 어, 그래서, 공정,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는 최초 인식 후에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어떤 토지란 투자 부동산과, 그 다음에 건물이란 투자 부동산 두 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요거 하나를 공정가치 모형으로 쓴다면, 나머지 하나도 공정가치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어, 그게 이제 모든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꼭, 꼭 기억하세요. 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 손익이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어, 단기 손익에 다 반영을 한다. 그러면 재평가 모형에서의 차이점하고 생각을 해보면 재평가는 증가했을 때는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지만 감소했을 때는 단기손익에 들어갔죠 어 근데 그게 좀 차이점이 있죠 여기선 증가 감소가 다단기손익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투자 부동산은 그유용자산 쪽에 재평가 모형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어떤 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토지여도 뭐 어떤 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어떤 건유용자산으로 분류했다. 거기서 뭐 단기 손익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유용자산과 투자 부동산에 대한 이론 설명을 다 마쳤고 다음, 시, 다음 시간부터는 어 거기에 대한 이론, 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용자산 쪽의 문제들이 투자 부동산까지 해서 한1 0 0문제 가까이 될 거야 아마 어,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한번 계속 풀어보면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볼게요 예 고생했습니다.